아, 안녕하세요. 장착시. 아, 야 이게 이게 전압 필에 들어가 있네 이거는. 혼다의 엑서드 방이 아니라 브이어드 방. 중국에서 만든 한손 모터스 바이크인데 네. 그 KR 모터스에서도 똑같은 걸 수입 하긴 하거든요. 아 이거 여기 이래 갖고. 주 봐. 장착하는지 어디갔어? 이거잖아요. 어. 형, 이거를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넣어야 어야 돼. 그렇지. 고어놓고 요거 좀 있어. 밀어주고. 이제 네. 나사로 해야 돼, 나사 여기 도라이버로 이거 그냥 달수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어디 계셔요? 사장님, 봉인부분이 길어가지고 뒤에 펜다가 좀 밀려요. 이거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나 봐요, 나 봐. 이거를 조이면 이걸 밀어버려 얘가. 어, 이거를. 그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저뭐 뚫던지, 아니면 브라켓을 달던지 해야 돼요. 한손모터스의 v 어드방 125입니다. 센터에 잠깐 왔다가 구경하고 가긴 했는데 펜다의 x 어드방하고 약간은 비슷한 스타일의 바이크. 쉴드도큰거 내가 순정을 이게 좀 조그만 걸본것 같은데 이거는 PCX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주차 브레이크를 따로 달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차 브레이크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주차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고 꽉 잡으면 주차 브레이크가 딱 풀리는 방식 기본적으로 이게 장착돼 있다는 거지 또 특이한게 여기에 킬 스위치 하고 배터리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스위치 이거 노란 스위치는 어떤 용도예요? 아 맞아 맞아 자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 위에가 배터리, 배터리 단자 마이너스 스위치 이게 뭐냐면 사이드가 있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건데 올려서 시동을 걸수 있게끔 이건 아예 스위치를 해준 거지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어, 안 끊어도 되는 거네? 어안 끊어도 되지 빨간색 스위치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전원 오일 전원 스위치. 공이 난다고 배터리 탈거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요거를 딱 제껴버리면 그냥 공 배터리 탈거하고 같은 효과여서 장기간 안 타고 그러면은 저걸 꺼가지고 아예 전원이 그냥 안 들어가게 이게 딱 막아버릴 수가 있어 KR 모터스 거랑 비교했을 때 어... 블랙박스만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어우 되게 편한 위치에 있네 비상깜빡이가 좋다 이거 야 패싱도 있고 있을 거다 있네 요게 여기 편한거든 이게 상라이트가 겨울되면 열선만 달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드방 모델인 만큼 이게 아마 승차감도 부들부들하니 좋을 거야 아마 엔진가드 옵션으로 한 거죠 형. 네. 엔진가드도. 엔진가드 있더래. 야 이거 약간 귀찮아. 모양이 GS 느낌이네. 비교를 하자면. 네네. 헤드, 헤드라이트 광량하고. 네. 브레이크는 비교가 안 되게 좋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우월하다는 거죠. 아, 주유구도 PCX랑 비슷한 위치인데 이제 이게 좀 높으니까 탈때 조금 다리를 들어올려야 되는. 느낌은 있다 세팅? 이게 실제로 형 이거 주, 이거 느낌 저기 있는 건가? 이거 효과 있는 거 아닌가? 어, 아, 효과 좋대 아니 이거 드레스업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있는 거래 아, 가스쇼바예요? 가스 그러니까 내 갈기로 죽이네 아, 이건 뭐야 한손모터스 샵이 별로 없지, 않아, 없지 않아요? 네. 많이 못 봤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다 기본으로 해 놨네 브레이크는 혹시 앞뒤 연동인가요? 아니, 뭐, 따로예요 네. 네. 따로 해야 돼. 앞 ABS 뒤 ABS 다 있듯 콘다거는 보통 앞 ABS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시트에 는시 하는... 이쪽에서도 열수 있고 안 되면 리모컨으로도 여... 열어어 여기서 그냥 하고요 기선명이구나형 리모컨으로도 열수 있대 이거 안 누르고 기선명이구형 열어보자 형, 이게... 지금 잠겨 있을 거? 아니야 열려있어 열려 이걸 먼저 잠가 본 다음에 신차서 꽝 눌러야 될 거예요 어, 리모컨으로 열어봐. 보여줘. 두, 번 클릭해. 두 번째 거. 두 번째 두 거. 거. 우와! 우와. <웃음> 야, 이야 승용차네. 기가 막히네. 네. 차대번호 같은 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차대번호 여기 숨겨져 있으니까 검사 받을 때 여기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점프하게 되면 이 안쪽에 뭐 케이블이, 그 버테리, 배터리가 있나요? 배터리 이 안쪽에 들어가고요. 아 그럼 요거 요거 탈거? 네네. 네. 요거 탈거하고 요거 블르고 볼트 네 개만 풀리면 탈거가 되고요. 음. 실질적으로 H 사의 P 모델이랑 네. 비교를 하자면 밸브 네. 조정은 무조건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그 벨브... H H 사의 P 모델이 어떤 거예요? 네. 혼다 PCX. 아뭐 그거는 그렇죠. 밸브 조정을 한번하려면 해야 돼. 이치 리어 탑박스부터 해서 다 가야 돼요. 다들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센터에서 공인만 한 15만 원 정도 맞아요, 맞아요. 받을 거예요. 근데 얘는 보트 몇 개만 풀면 바로 이제가 떨어져서 아 서비스를 해드려도 됩니다. 아그 정도예요? 15만 원을 더 DC를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와. 왜냐면 제가 그걸 딱 체감이 되는 게 갖고 왔더니 밸브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맡겨놔야 되는데 그딱그 그 가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닦아야 아, 돼가지고 공인. 예, 네, 공인.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아. 기가맥히고만. 형 얼른 타봐야 승차감 어떤가. 한선 딱 잡혀있네. 어? 승차감? 어 승차감 어떤가 궁금하다. 어, 타봐. 진짜. 어, 옵션으로 좀큰 것도 나오고 그래. 어. 이것도 좀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봤을 때요삼각형 한번... 요만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아, 기본인 작아그죠 네. 옵션으로 한 거지. 어무 크면 이제 우천시 위험한 것 같아요. 실제 너무 많 PCX선 2단으로 입으면 안 되거든요. 1단만, 1단만요. 1단만, 1단만, 그렇지 요거 1단. 이 2단은 주윤의, 이거는 끝이가 두윤의, 반대네. 아, 끝이가 PCX는 여기가, 여기가 그건데, 여기. 아, 여기 여기. 나 계기판 주윤의, 저기 돼있고 온도 기도하고 역시 세차라서 질감도 좋고. 괜찮은데. 아니, 뭘 여기 왔어요? 진짜. 아니, 높이, 높이. 한 바퀴, 아, 그러네. 뭐, 이렇게 다. 어. p c x 선다낮게 높게 되는데? 아, 그래요?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더 좋긴 하겠다 아, 한번한 바퀴 타고 와요 야... 저거 딱 보니까 나혼다에서 나온 줄 알고 처음에 네. 모양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출력은 그 K-R 거랑 비교했을 때 네. 수치는 똑같은가요? 네 같고요 어. 이제 P 모델과 비교했을 때 네. 25kg 정도 더 무거워요 그렇죠 얘가 좀 무거워. 네, 더 무거운데 연비는 비슷하게 나죠 연비는 비슷하고. 손님들이 있렇 음. 그 전에 왜 어두워서 안개 등 불법으로 제조를 하니 안 하니. 맞아요. 이 나와니. 어...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얘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아, 광량도 좋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이거 초창기에 나왔을 때 타시는 분이 그러는데 좀 무겁긴 한데 좋다고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언덕에 올치고 올라갈때나 네. 실질적으로 많이. 힘이 더 좋아졌다고 아... 어, 체감이 확 되겠네요 오토바이도 커보여 형한안 잡아도 돼요? 어.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그런게 아닌데 오. 하필이면 차에 헬멧이 있네 역시 새차야 뒤에, 뒤에 발판이 날려있어서 어. 발이 걸릴 수 있어 쇼반 되게 부드럽다 사이즈미러도 약간 관광이에요 사이즈미러 시인성 뭐야 이거 엄청 잘 보이네 오 우와! 쇼바! 오! 오, 말랑말랑해 쇼바 말랑말랑해 좋아, 딱 좋아. 오, 말랑말랑해 오, 쇼바 다르네! 어, 한번안 높아, 안 높아. 그러니까, 이거 안 높네. 얘는 온걸안 해도 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이 피소리보다 유지비가 더, 더 적게 들겠는데? 부품비는 많이 싼 편이에요? 네, 비슷해. 우와! 죽인다. 여기는 청라 한손모터스 청라점 이거 이거 사러 오는 사람은 한손모터스 청라점으로 오면 됩니다 여기. 저기 색깔도 그래 내가 본게 이거야 이슐드가 순정이고 우와 무광 검정 이건 무광이네 유광 하늘색 유광 하얀색 유지비가 더 싸다고 하면은 괜찮지 일단 좀더 타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는 저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거 취등록비 7만 얼마 냈다 했죠 7만... 음, 없지. 이게 새 타이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핸들링은 약간 가벼운데 쇼바가 여기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좋고 이름 그대로 어드방이니까 엔딩가드도 돼 있고 안에 시간책 있던데 여기도 밖에도 USB가 그냥 있네? 와 이걸 주다니 요즘 차에서도 안주는... 우를 야... 이걸 주다니 대박이다 이거 근데 이걸 국내 수입할 때 빼왔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쓰는 사람이 없어. 대박이요. 근데 뭐 있으니까 쓸 일이 없지. 왜 캠핑 가서 불 붙일 때 써야지. 아, 아. 죽인다. 빨간색. 형 색깔 잘 샀다.